최근 중국이 참여하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가능성이 제기됐던 상황이라 중국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.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종전선언을 연내하는 방안을 어떻게...